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 삼각함수의 그래프 보라는 거봐 피라는데 피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롤러코스터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코사인은 위에서 출발해서 후룩라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젠트는 아지랑이 모양이 날거 같고요 정의역 자체는 사인과 코사인은 큰 문제 없고요 탄젠트는 기억해야 될게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 90도랑 관련된 거 오케이 그래서 i r e c h o n g s u p 플러스 u s c h o n 파이 u p i p l n 파이 i m p n a p m n 플러스 1 e 이 n 이면 2분의 홀수 파이 따라 n 2분의 r s e pipe, even a h 이 r s e pipe, even a horse pipe, e v 사인 a horse pipe, even a horse pipe, even a horse pipe, e v e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원점의 대칭 Y축 대칭 원점의 대칭이지만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X축과 만나는 모든 점에서 다 대칭입니다. X축과 만나는 모든 점에 대해 다 점대칭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은 선대칭도 보이는데 선대칭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선에서 접으면 다 포개집니다. 오케이?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만 파이다. 그러니까 탄젠트만좀 독특하다. 주기를 나타내는 표현 이거 잘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있어요 X 플러스 3이 F3X다 그러면 3이 주기다인데 3이 주기다 라는 얘기는 1도 주기가 될수 있고, 주기가, 주기가 있고 1도 주기가 될수 있고 1.5도 주기가 될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주기를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3마다 반복이야 3마다 뭐 한다고? 반복 야 1마다 반복돼 주기가 1이야 그럼 f의 x 플러스 4도 fx 맞잖아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주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가장 작은 단위를 써야 된다. 최소의 양수를 쓰는 게 합의된 점이야. 근데 얘를 딱 보고 주기가 3이다? 이건 맞지. 3마다 반복되는 건 맞는데 주기가 3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3마다 반복돼? 근데 사실 봤더니 1.5마다 반복되더라도 1.5 다시 1.5 아 3마다 반복되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는 3마다 반복된다가 끝이야. 오케이 그 다음 이런 표현이 있어. f 의3 플러스 x 는 f 의3 마이너스 x 다 이건 네. 여기 부호가 다르지 네. 이건 선대칭을 얘기해. 뭔대칭? 선대칭. 어, 저거는 주기성을 얘기하고 얘는 선대칭얘기 누구에 대해? x 는 3에 대해 그럼 얘는 선대칭 표현을 할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볼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이걸 외우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랬냐면 요 녀석이 원래 주기 2파이가 e 되게 하는 X는 얼마야? B분의 2파이 e 그게 주기야 근데 주기는 양수니까 B가 음수면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2파이가 e 되게 하는 X값 오케이 그럼 얘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죠 앞에 있는 건 뭐야? 이렇게 늘리는 거였어요 늘리거나 줄이는 거 여기 B는 뭐였어요? 압축하거나 땡기는 거 C 이건 뭐야? 평행이동 이것도 평행이동이지 X축 평행이동 Y식 표인이 있는지 오케이? 네. 여기 있는 공식도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까? 우리끼리 X축에 붙은 거 Y축에 붙은 거 말씀드렸죠? 네. 그게 유연하게 되지 않으면 다 외우세요 근데 저한테 저하고 아실 거 아니면 외우세요 저는 이거 외우는 거잘못 봐요 잘안 외워요 문제 갈게요 자이 녀석의 주기를 P라고 한대요 한포 보자 얘는 주기가 몇이야? 파이야? 얘도 주기가 몇이야? 파이야. 왜? 얘가 2파이가 되게 하는 x값이니까 얘도 2파이가 되게 그럼 얘는, 얘가 는얘 파이가 되게 하는 거지 네. 우린 죽이가 거야? 4분의, 4분의 파이야. 그럼 생각해봐봐 얘는 파이 파이마다 반복돼 얘는 4파이마다 반복돼 그럼 얘는 4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파이에서도 반복되지 그럼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짧게 반복되는 건 몇이라고 볼수 있어? 파이. 그러니까 p가 뭐야? 파이. 그럼 f파이를 구하래 파이 지원넣으면 사인 2파이 더하기 코사인 2 파이 더하기 탄젠트 제곱 4 파이. 탄젠트는 파이일 때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얘들아 봐봐. 파이 2 파이는 좌표로서 여기지. 요 점의 y 좌표야 반지름이 1일때 y 좌표는 0이야 코사인 0이야 코사인 x 좌표야 1이야 탄젠트는 기울기거든. 4파이잖아. 2파이, 4파이, 이직선의 기울기. 0이야. 네. 다 B지야.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게 성립한데 주기를 몇으로 봐도 된다? 3으로 봐도 된다. 이거지. 네. 이거일 때. 근데 얘를 구하래. 그래서 3마다 반복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나는 0부터 3사이밖에 못르잖아 얘는 30점 30과 3분의 1이죠. 네. 3마다 줄 거니까. 27과 3분의 1도 네. 똑같고 맞아? 네. 그럼 30 계속 빼면 그냥 3분의 1과 똑같겠지. 네. 3분의 1으로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2분의 1. 얘 주기 얼마야? 얘가 2파이가 돼야 돼. 주기 네. 어, 파이야. 그럼 이건 맞지. 네. 그다음 이 녀석이 아무리 커도 얼마? 1. 그지? 네. 그거에 2배 했으니까 2. 거기서 1을 뺐으니 최대값은 1이 맞지. 얘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 곱하면 최소가 마이너스 2인데 얘 곱해서 떨어져서 마이너스 3 맞지? 네.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 2의 x 플러스 12분의 파 입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고요 y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입니다 얘가 답이에요 오케이? 네. 얘는 2 sin 2의 x 플러스 12분의 파이 이렇게 된 거잖아 네. 마이너스 1 그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네. 그래서 틀렸다고. 아까는 모르면서 왜안 가요? 아, 했잖아. 아까 불리한 대답을 안 한다는 게. 그래확박로경을 만들고요. 그럼 얘는 응.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응. 제가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얘는 어차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나오는 녀석이니까. 집어넣으면 6분의 5파이 들어가면 6분의 파이 6분의 6파이는 파이 사인 파이는 여기에서의 y값 0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1 다음, 코사인이죠? 뭐 상관없죠? 보면 주기 얘가 2파이가 돼야 되니까 4파이가 주기 맞고요 얘가 아무리 가도 1인데 2 곱해서 2 빼지면 최대 1 맞고요 맞니? 최소는 마이너스 1인데 얘 곱해지면 마이너스 2인데 얘 계산되면 마이너스 3 맞죠? 그럼 얘는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잖아요. 네. 뒤에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분의 2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거 맞죠. 그럼 얘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파이 집어넣을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 3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거기에 2 곱했으니까 루트 3 빼기 1은 0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진짜 이 x-3은 x축으로 3만큼 옮긴 거임? 이거 아니니네 얘도 그렇게 한 거야? 얘주기 얼마야? 얘가 파이가 돼야 되니까 2분의 파이 이거지 또 그러니까 2로 묶어서 x 플러스 4분의 파이 돼야 되지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그럼 원래 정근선은 원래 정근선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 그랬어 x는 걔를 이만큼 옮겼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붙으면 돼 네. 그럼 4분의 2니까 얘는 n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파이 x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정근선도 똑같이 평행 이동한다 다 똑같이 평행 이동한다 오케이? 네. 따라야 돼 네. 네. 크게 돼 네. 얘 최대값이 4야 양수야 네. 그러면은 1이 최대일텐데 거기다 A를 곱하고 B를 더한게 최대지 맞아? 얘가 들어갈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지 그럼 돌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2파이 플러스 6분의 3파이니까 6분의 파이야 여기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 A 플러스 B가 얼마? 2분의 3인거네 둘을 연립할거야 2 e 곱할게 a 플러스 2 b 는 3야 빼주면 b 는 마이너스 1야 그럼 a 는 얼마? 5야 네. 5고 마이너스 1야 네.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얘가 뭐일 때? 마이너스 네. 1일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오케이? 네 알아들어? 네왼사 턴? 내가 말한 거는 저거야 왜 혼자 쳐먹어? 이거지 자 여기 최대 최소 이대로죠 2배로 늘어난 거 맞죠? 네 얘가 양수니까 여기는 뭐곱해줘야 돼? 음. 2 주기는 음. 요게 여기 한 주기잖아요 이게 주기가 얼마? 파이네? 네. 그럼 여기 파이넣으면 2파이가 돼야 되니까 2지 음. 양수 맞지? 마이너스 2도 상관은 없었던 거야 원래 네. 그럼 요만큼 이동한 거 맞지? 이만큼 얼마만큼 평행이동? 어, 네. 즉 2sin, 이건 써서 하는게 나아 2의 x-4분의 파이 네. 그럼 전개하면 2sin 2x-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여기 2분의 파이 들어가야 되죠? 네. 범위 맞죠? 네. 여기까지 정리 자, 탄젠트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탄젠트 이거 평행이동 했니? 평행이동 안했니? 평행이동 안했고 주기만 받겠지? 일단 얘 주기부터 하자 얘도 평행이동 안했고 주기만 받겠지. 주기가 얼마야? 5분의 2파이야. 그럼 얘랑 주기가 같아야 되는데 탄젠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이잖아. 근데 이걸 절대값을 밑에다 씌워버리면 이 파란색 부분만 남는 거잖아 어쨌든 주기성을 잃어? 안니어 주기는 그대로지 얘 주기 보면 되지 얘 주기가 얼마야? a분의 파이지 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파이파이 약분하고요 뒤집어주면 a는 2분의 5가 됩니다 오케이? 얘도 아까 좀 전에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다 해서 탄젠트가 주기를 변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원래 파이니까 얘 파이가 돼야 되죠 탄젠트는 절대값을 씌우면 최하, 최소값만 하최 생기지, 최대값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0이죠 원점에 대한 대칭성을 잃어버리죠 네. 선, 점대칭을 잃어버립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변합니까? 아니요. 안 변하죠 FI 플러스 2분 의 FI 맞죠? 네자 이거 평행이동이지 너이 곡선의 넓이를 구하지 못하거든 평행이동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올라온 요 녀석의 넓이와 요 넓이가 어때야 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도 보이죠. 이녀석이 넓이겠죠. 네. 가로의 길이 4분의 파이고요. 높이 2니까 2분의 파이가 정답입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지. 대칭이잖아. 네. 그리고 이 점에 대해도 대칭이잖아. 네. 그러면 이 면적은 이 면적 과 어때야 돼? 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겠지. 그럼 여기가 2. 여기는 마이너스 2. 주기가 바뀌었죠. 주기가 4예요 여기가 4. 2 2 4 8자 예방각에 대한 변화 맞죠 이거 갑시다 나는 세타들을 전부 예각 취급하라 했고 파이 플러스 세타면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부터 쓰니까 x축부터 쓰니까 사인 세타인데3사분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 세타지 그럼 탄젠트 세타인데 제곱 세타인데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었을 거예요 그치? 네. 근데 즉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니까 다시 보면 분자는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탄젠트 제곱 세타 됩니다 분모는 차차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 붙었죠 네. 그럼 코사인 대신 네. 사인. 사인 되는데 얼싸 탄젠트만 플러스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 마이너스 약분하고 이쪽은 뭐 남아요? 음. 탄젠트 제곱 세타 하나 남습니다 이쪽도 볼게요 좌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여기니까 사인은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붙겠죠 얘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죠 그럼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플러스니까 그대로 제국이죠 맞죠? 여기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인데 사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사라지고 이쪽이 남는 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고요 이쪽은 탄젠트 제곱 세타입니다 오케이? 네. 괜찮아네 이렇게 더해진거지 네. 맞나? 네. 아니냐? 이것이 대답들이 없어 다시 해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할게. 치사 똥방스들. 다 다시 봐. 첫 번째, 그러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그대로 사인 세타인데 몇 사분면이야? 3 사분면 마이너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2 사분면 세타인데 뜨지? 탄젠트 세타인데 마이너스 e n t 근데 제곱 했으니까 그냥 탄젠. 탄젠트 제곱 세타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사인 세타고 여기는 e 분의 t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 사인 세타인데 g 사인면이니까코 e n t tangent t a n g e n 세타 a n g e n t t a n g e n 인 t 스 n g e n t tangent tangent tangent t a n g e n 뭐야? 코사인 세트인데이삼 분면의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네. 2 파이 마이너스 에서 여기죠? 네. 코사인 제곱 세타죠. 아까랑 다르네요 그렇죠? 아까는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그래서 좌변은 약분하고 보면 네.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통분이 돼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로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일. 얘가 뭐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모 분자 약분 되죠? 마이너스입니다 분리하면 대답 안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여기는 직접 다 해봐야 돼 이거 많이 막각 바꾸고 이런 거 직접 해보셔야 뭔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불안해요 어 세타 들어가는 것들 이거 하다 합시다 위에꺼 걱정미미하니까 코사인 세타 곱하기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될건데 몇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 마이너스 튀어나가요 얘는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그대로 오고 얼싸 탄젠트 플러스 그대로죠 플러스 여기는 사인 세타 그대로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사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입니다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입니다 됐나? 네. 가보자 왼쪽거 일단 정리를 할게요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 얘는 둘이 약분됩니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여서 이거 약분되고 마이너스 사인제곱세탑니다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로 묶여진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세타기 때문에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정리 자 이게 최근 수능에 나갔던 형태이긴 하거든요 4분의 파이라는 건 맘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심도를 같이 봐야 돼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집중해야 돼 얘네들이 더한 게맞니 네. 그러면 한 놈을 t로 본 거야 얘네들 더한 게 2분의 파이니까 난 얘를 t로 본다면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t로 본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맞나요? 네 맞냐고 그럼 사인 제곱 t 에 얘가 뭐야? 코 사인 제곱 t 지 네. 얼마 예. 얘네 둘을 빼면 얘에서 얘를 빼면 a b a b가 뭐라는 얘기야? 2분의 파이지 네. 90도 네. 그러면은 a는 뭐야? 2분의 8 플러스 b로 봐도 되지 그러니까 얘를 t 라 하면 얘는 2분의 8 플러스 t지 그럼 얘가 코사인 제곱 t 얘는 뭐야? 또다시? 3. 사인 제곱 t 아이 문제는 다 1이야로 가면 안돼 자 해보자 사인 x를 2만큼 들어 올렸어. 그럼 사인 x는 원래 2만큼 들어 올리면 원래 1이 최고인데 3이 최고로 가지 네. 중간에 있던 얘가 2가 되고 1이 마지막이 된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네. 맞니? 네. 절대값 씌워봐야 아무런 의미 없지 그대로지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건 얘를 밑으로 내려버리겠지 밑으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지 거기에 k를 더하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 최소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k 맞아요? 그 둘의 합이 얼마가 되길 바래? 네. 1 마이너스 4 플러스 2K가 1이 되길 바래 이 k 는 5이길 바래 그럼 우리 K는 2분의 5이길 바래 음. 됐냐? 넘길게요 음. 아 이거 하나 더 봅시다 지금 음. 이 녀석을 음. 보고 싶은데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어서 불편해서 하나로 맞춰야 돼 얘가 바뀌어요 네. 뭘로? 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바뀝니다 해보시면 네. 그럼 마이너스 3 사인 X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는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3 음. 마이너스 1이면 3 이렇게 잖아 그럼 여기서 1 빠지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4고 최대는 2 오케이 음. next 자 이것도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서 불편해 근데 사인 제곱 x는 바뀔 수 있죠 1 마이너스 어. 코사인 제곱 x로 식을 쓰면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e c o s 제곱 x 플러스 2cos x 플러스 1즉 y 는 e c o s 제곱 x 플러스 2cos x 마이너스 1 cos x 를 t 로 치환하면 t 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 y 는 2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축이 어디인데 t 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맞아요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저기 어디가 1이겠죠? 그럼 최대는 1일 때네요. 음. 1이면 3이 최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소네요. 네. 집어넣으면 2분의 1더마이너스1마이너스1 -1,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그래서 최대 더하기 최소는 둘더 하면 2분의 3 나올 겁니다. 자계는 바꿀 게 없죠. 근데 분수 형태니까 사인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1과 -1, y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 분수함수죠 점근선 얼마? 비점근선 얼마? 마이너스 1 k 값은 집어넣으면 3 양수죠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림은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네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1분의 2 최대 2일고요 최소는 1 집어넣으면 0이네요 2고 0이네요 분산수그있는 것까지 까먹으셨겠죠? 기대하지 않아요 자 얘는 모든 근의 합인데 이 그림을 그려도 좋은데 이 그림을 그려볼까 얘는 주기가 파이인 사인 함수를 이동시키는 느낌이지 근데 이동시키기 싫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뭔 소리냐 그럼 얘는 이로 묶여서 x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돼 x0부터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그림을 그릴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기가 얼마? 파이야 네. 어쨌든 그림이 얘 너무너무너무 너무 같다 좀 땡기자 30분 때 이렇게 있다면 그림이 Y축으로는 안들었으니까 이렇게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파이어야 되니까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하나 더 그려도 되지 더 그리고 싶은데, 그리지 말자. 파이까지니까. 한요 정도 나오단 말이지. 네. 이 안에서 2분의 파이. 맞지? 네.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근데 2분의 파이가 되려면, 여기가 뭐가 와야 돼? 이 안에? 30도. 어쨌든 2분의 파이, 요렇게 될 거예요. 2분의 파이. 이게 딱 중간이잖아요. 요렇게 가볼 때, 만나는 이 근들의 합이지. 네. 맞아? 네. 어? 그거 풀란 얘기. 오케이? 네. 알아들어? 네. 그럼 대칭성에 의해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나는 요거 이렇게 푸는 편이야 잘봐 귀찮아 얘를 t로 치워내 그럼 sin t가 뭐면 돼? 네. 2분의 1 그럼 얘 t의 범위는 2를 곱하고 3분의 8를 더할 거니까 3분의 8부터 t는 2를 곱하고 3분의 8더할 거니까 3분의 7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들어가고요. 네. 요 범위 안에서 얘를 찾는 겁니다. 근데 사인이 이거 되려면 60도죠, 30도죠, 30도, 6분의 파이 안 들어가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은 150도죠. 네. 150도는 들어가죠 여기 안에. 네. 누구? 150도가 얼마야? 야, 사인이 응. 계산하기 싫지, 이네. 사인이 2분의 1 되려면 몇도 와야 돼? 몇 도? 몇 도? 크게 말해? 30도야, 60도야? 너 나가. 사인 60도 2분의 1? 여기 30도일 때잖아 여기 30도도 되지 않냐? 사인인데? 네. 그럼 몇 도야 이게? 150도. 얘는 180도 넘는 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파이 넘어가도 되잖아 그럼 돌고 돌아서 여기 또 와도 되지? 오케이? 그럼 얼마야? 390도도 되지? 돼? 안 돼? 이 범위 안에서 찾자고요 얘는 60도부터 어디까지야? 420도 까지잖아 네. 맞아? 맞아? 네. 그러면 360도에서 150도 더 가면 얘는 넘어서니까 안되고 얘네 둘밖에 안되는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6분의 5파이 얘는 뭐야 6분의 13파이 둘을 더하래 6분의 18파이 다 얼마 아니 뭐 풀래도 이게 씨 사인이 2분의 일 나오면 값을 모르니 풀 수가 있나 특수가안 해올 거지? 봐봐 내가 잔소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지금도 잔소리 안 했다고 쳐봐 그때 잔소리 했는데도 안 해였어 잔소리 해서 안 해온 거니? 잔소리 해도 안해 그럼 그냥 넘어가면 어 그래 어 사인 2분의 이야 하고 넘어가면 니네 할까? 응? 아저 인간이 왜 저렇게 자꾸 뭐라고 하지? 니네가 안 하니까 끝까지 하지 말안할 거면 끝까지 한결같게 바꾸겠죠. 바꾸는 거 알면 뭐해? 문제를 못 푸는데, 이 마이너스 이 코스 인 제곱 x 맞아 네. 코스 하인 x를 t로 치환할 거야. 플러 마이너스 이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골 보기 싫어. 이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 이1 마이너스 밑에 여기 위에붙부주면 되지. T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i 그럼 코 e i 인 x, 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인거 찾으면 되지 파이까지 여기 안에서만 찾으면 되네 2분의 1인거 첫번째 만나는거 하나 마이너스 1인거 구간끝값 i 파이 하나, 파이 되고요. i n 인 s 가 h 분의 e 이야 몇도야 60도 몇이야?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와 파이 반성해 아네 반성할게요 어, 반성만 해 끝까지 안할 거니까 이거 뭘까요? 코사인 x 구해지겠지? 3, 1, 1, 2, 마마 즉 코사인 x가 나올 수 코사인 a가 나올 수 있는 값은 3분의 1이거나 2 탈락 왜? 뭐라고? 제... 크게 말해, 크게. 1이... 음, 코사인1못 넘어. 열, 애를 음. 알아냈다. 이게 뭘까? 삼각형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야? 파이. B 더하기, C는 몇 도야? 파이 마이너스 A. 내저리아사들왜 네, 대답하네? 파이 마이너스 A지? 이거 얼마야? 사인 A. 몇 도야 돼? 이루 T. 내가 계산 다 하네? 그거 얼마야? 3분의 1로틴저 숫자들이 익숙해야되는 이유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난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이야 너희들이 풀어야 할 미래를 보고 왔다고 너희는안 봤잖아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렸어 맞니? 네. 여기서 이게 Y는 사인엑스인데 사인엑스가 2분의 1을 만족하는 모든 엑스의 합을 물었어. 예를 들어. 근데 엑스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야. 한 주기 맞지? 그러면 2분의, 파, 2분의 1이 되는가? 아까 몇 도였어? 근데 2, 4분면에서도 가능하잖아. 2, 4분면의 30도는. 150도. 얘가 6분의 파이고 얘가 6분의 5파이니까. 나는 특수강 나오면 대답을 빨리빨리 하길 원해. 너처럼 침묵을 하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해. 그럼 둘을 더하면 파이지. 맞니? 네. 근데 이것도 풀수 있다고 사인엑스가 3분의 1이 되게 하는 모든 x 의 합을 풀수 있다고 근데 위에 있는 2분의 1은 사인값 중에 2분의 1이 저기 보이냐고 익숙한 숫자여야 한다고 근데 사인값 중에 3분의 1이 되는 값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근데 풀수 있다고 3분의 1 만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지 네.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나는 선대칭이라고 했단 말이지 누구에 대해? 2 파이 파이? 2분의 파이에 대해 얘가 중간이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고 나누기 2한 e 게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모든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와야 돼? 파이 익숙하면 풀면 돼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대책성을 이용해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특수각이 익숙해야 한다고 익숙해야 돼 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인 x 상 만나는 a, b, c, d를 다 더하래 잘봐이 선에 대해 대칭 맞지? a랑 누구랑 d. 그럼 a 더하기 d 나누기 2하면 3파이의 반 2분의 3파이 b 더하기 c를 해도 뭐야 나누기 2하면 2분의 3파이 그럼 a랑 d 더한 게 3파이 b랑 c 더한 것도 3파이 다더한몇 파이 알겠니? 알겠니? 자 그럼 얘가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고 마음에 안들어요 뒤에거 바꿀 수 있죠 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x 여기가 x니까 사인 x인데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네. 즉저 문제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e 사인 x 플러스 k는 여기 실근을 가져야 하네 2차죠 네. 이 녀석이 근을 가져야 하는데 그 근이 일단 풉시다 그럼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e t 플러스 k 는 0이고 얘가 근을 가져야 되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안 돼요 t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사실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그럼 저 그림을 그려야 돼 원래 2차가 아니야 지금 범위가 있는 거잖아 아래로 보러 간데 대칭 축이 얼마야 이거 음. 그게 T가 1이지 네. 근데 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림이 실제로는 여기만 있는 거지 네. 이때 나는 실근과 만나야 돼 누구랑 만나야 돼 X, 0이 되는 것과 만나야 돼 그럼 0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랑 여기를 지나가는 거 사이에 있겠지 맞니? 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 사이에 있어야 있잖아 이 값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 플러스 3 여기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1 맞지? 네. K 플러스 3은 0 이상이고 K 마이너스 1은 0 이하에 있어야지 네 그럼 그거 넘겨주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오케이 여기까지가 방정식이야 음. 정리하셔요 여기서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t가 나온거예요 t 구한건 그럼 다시 x 돌려줘야 됩니다 맞죠? 음. t가 얘였기 때문에 얘 6분의 2파이또 빼주면 6분의 3파이랑 6분의 1 1파인데2로 나눠야 되니까 한 놈은 4분의 파이고 한 놈은 12분의 11파이 이렇게 해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 t를 넣으면 탄젠트가 루트 3 되는 거몇 도? 60도. 요거 넣어 보면 범위가 t는 0부터 파이까지야. 1, 2 사분면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지. 60도. 3분의 파이 하나. 얘가 2분의 1/2x거든. 맥시멈은 뭐야? 3분의 1파이. 오케이. 빼면 A, B 즉 A-B가 360도지 네. 그러면 이 A는 360도 플러스 B지 네. 그럼 다시 쓰면 Sine 360도 필요 없잖아 B지 네 근데 지금 코사인 B가 얼마야 알파지 s i n B는 얼마냐는가 사인 제곱 b 는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b 지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지 무슨 수화야지 이거는 사인 b 는 뿔마루트 1 마이너스 알파인데 네. 알파 제곱이지 이건데 네. 3, 4분면이거든